황금올리브 먹을까? 1년 반 만에 다시 만나는 블레전드. 레전드 노릇노릇 튀겨진 닭다리를 와사삭 배어머니 귀에서 침이 흐르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웃음> 어, 괜찮다. 짜잔, 짠짠 햇님, 입짧은 햇님께 받은 햇님 컵입니다. <웃음> 이번에 다이아 페스티벌 때 이제 같은 대기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입짧은 햇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가슴살과 날개 와, 진짜 촉촉하다 이 닭가슴살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통살을 양념치킨소스 머스타드 왔습니다 그냥 평소 우리가 먹는 닭가슴살은 되게 하얀색인데 얘는 살짝 붉은기가 있어요 <웃음> 어, 뭐, 뭐 이건 거겠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그 튀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촉촉한가? 아 근데 먹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먹기만 했네요. <웃음> 짜잔, 햇님이 보이게. 아 근데 보이질 않네. <웃음> 음. 또거든요 얘가 닭갈비인가? 아니, 비비큐가 옛날에 처음 황금올리브로 먹었을 때는. 되게 맵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안 맵네. 그냥 매콤 막이 정도 <웃음> 매콤 이렇게 이렇게 의아한 정도로 매워서 매운 맛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운이는 <웃음> 막 이런 거 이럴 거 같긴 한데 어생 기억했던 거보다 매운 맛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과자 타임이네. 튀김가루 <웃음> 먹방. <웃음> 요거는, 아내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런 댓글이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아내분 주실 거면, 아예 빼놓고 먹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몇번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양이 적어 보여서, 그리고 또 가끔은, 시청자분들이, 처음 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저게 양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구나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미리 빼놓으면, 더 적은 양이 원래 양인 줄 아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먹고, 되도록이면 손안 대고. <웃음> 그 다음에 촬영 다 끝나고, 먹는 걸로. 요거는 아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웃음> 어,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웃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홍! 이렇게. 홍! 홍! 이렇게 할까? 홍! 이렇게 할까? 약간 홍해서 끝내, 그냥. 끝!